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늘의 오늘의 4, 4번 번 아직 남았어요? 무호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? 음. 아주 일반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무호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이다. 그렇죠. 기도가 막혀서 어, 숨을 못 쉬니까 기도를 열어주면 되는데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진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? 나머지는 꿀잠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기도를 여는 방법. 어제 스님도 오시고 며칠 전에 신부님도 오시고 그 며칠 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가 막혔어요. 기도가 막... 기도는 하나님이 열어줄까요? 바이오 가드가 열어줄까요? <웃음>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여시고, 이 기도는 바이오 가드가 열어주죠.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. 본인의 선택. <웃음> 네, 오늘, 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. 이제 여기까지. 생방송도 예, 너무 길면, 이 보시, 보시는 분들 지쳐갖고 다 나가요. 그러니까 어? 생방송을 위해서라도. 아니, 저기, 그, 질문 몇개 뽑아놨는데. 요 <웃음> 방송하시는 분들 너무 지루할까봐 음. 여러분, 께서막 뭐 이렇게 보시고 계셔서. 어,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일부 잠시 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이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러분여